자영업을 하고 있는 구독자분들께서도 팔고 있는 제품에 자신감이 있거나 엄청나게 저렴하고 돈을 받지 않을 자신감이 있는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종한우 대표 장백근입니다. 아, 나 편집이 피곤하겠데 이런 식으 하면. <웃음> 편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지인분이 식욕춤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유통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고기 품질과 종류 그리고 유통 과정이 또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냥 쉽게 삼을 수 있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인데 그기도 품질이 엄청나게 틀리다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농장지경이냐 아니면 경매냐 에 따라 또 품질 자체가 많이 틀리다고 하는데 일단 최대 50%까지 할인을 하고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자부심으로 가게 오픈을 했습니다. 혹여나 수성구 만촌동에 부근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맛이 없으면 돈을 안 받겠다니. 뭐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가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50%까지 할인 행사를 또 한다 하고요. 일단 오픈 개념으로 11월 20일까지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니. 뭐 맛집 정보하고 비슷하게 뭐 저도 사실 뭐 아는 지인이라서 올려는 드리지만은 일단 선택의 목선 항상 본인들이기 때문에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어느 정도 금액이 높아진다면은 퀵 서비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인분이 가게를 오픈했는데 농장에서 직접 고기를 계약거래를 해서 직접 가져온다고 하고 품질은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기간을 16일에 부터 20일까지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뭐 어디서 어떻게 팔고 얼마나 저렴한지 얘기 한번 해주시죠. 여기는 네. 어 수성구 만촌동, 수성구 만촌동, 네. 우방 1차 상가에위치해 있고요. 그 지금 행사 가격 하는 동안은 뭐 다른 거다 뭐 최고는 뭐한 50에서 한 10%까지 되라고 합니다 저번에 맛집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아는 지인분이 수송구에 고깃집을 오픈을 했는데 지금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16일부터 20일까지 할인 행사를 하는데 일단 고기 자체는 도축장 직거래 방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할수 있고 경매를 받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품질이 아주 좋은 소와 돼지 그리고 주 종목은 돼지고기랍니다 그리고 소고기도 마찬가지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픈 기간 동안 대구 전체의 퀵서비스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4,5만원 이상 정도 되면 퀵서비스 비용은 받지 않고 대구 전역에 배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고기 자체는 먹어보고 맛없으면 돈을 안 받겠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지금 이 불경기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한번 고기를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과 품질 면에서 최고를 자부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전화를 하셔서 픽서비스로 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가깝게 계시는 분들은 만촌동 우방 1차 상가에 지금 가게를 오픈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라 가깝게 계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고기를 한번 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킬TV 방송을 보고 전화를 하셨다고 하면 조금 더 챙겨주시거나 뭐 저렴하게 판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통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